초창기 1세대 게임들은 게임 관련 커뮤니티나 게임 잡지를 통해 게임을 홍보했었고 영상 매체를 통한 광고는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도 한몫했었는데 게임에 대한 인식이 안좋았었고 게임을 마약같은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모든 연령층이 볼수 있는 TV를 통해 광고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분위기였는데요. 하지만 게임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시대도 변해갔고 게임을 즐기는 연령층 또한 다양해지면서 게임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자본을 보유한 게임사들이 등장하면서 좀더파격이습니다 각적인 홍보를 위해 TV 또는 영상 매치를 통한 홍보를 강행하게 되는데 이런 홍보들이 생각보다 거부감이 적고 큰 효과를 볼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수많은 게임 광고들이 쏟아져 나왔고 좀더 임팩트를 줄수 있는 광고를 원했던 게임사들은 유명 연예인들을 캐스팅하며 광고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물론 유저들 입장에서는 그 돈으로 직원들 돈이나 더 주고 게임이나 잘 만들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흔히 말하는 오픈빨의 가속화를 위해 더큰 돈을 주고 캐스팅하기 힘든 연예인들까지 게임 광고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게임 홍보를 위해 광고에 등장했었던 어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게임 광고 모델 베스트 8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나름 참신한 게임 광고부터 플레이 영상 따위는 없고 캐스팅한 모델만 훌륭했던 게임까지 그 당시 게임 광고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그때를 추억해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게임 광고는 다인입니다 모바일 MMORPG 장르의 게임으로 수많은 중국발 게임들이 들이닥치는 시기에 나왔던 게임으로 게임 자체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 하지만 다인의 광고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인물이 광고에 나오면서 남성 게이머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다 지금 그녀는 다인을 기다리는 중 다인 이러면 안되지만 신호자키아이라는 역대급 광고모델이 등장하면서 선량한 게이머들의 눈을 현혹시켰는데요 이 광고도 게임 플레이 따인은볼수 없었지만 게임에서 왠지 신호자키아이 같은 유저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하면서 설레는 마음에 게임을 설치했던 기억이 납니다 두번째로 소개할 게임 광고는 리니지M입니다 리니지는 유저들에게 악명을 떨치고 있는 NC소프트의 대표 IP로 이 광고를 시작으로 게임 광고에 보이지 않았었던 유명 연예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Come on. 이 광고에서도 자주 나오지 않았던 최민식 배우의 등장으로 그 당시 광고를 지켜본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했는데요 사실 리니지라는 게임과는 큰 관계가 없었지만 최민식이라는 배우의 포스만으로 게임 자체를 고급스럽게 포장했습니다 NC도 이 광고가 마음에 들었었는지 이후 광고에서도 영화계에서 내노라라는 유명한 배우들을 캐스팅했는데요 통제를 해 네들 참고를... 그러다가 이번에는 백인식 배우가 등장해 영화의 명대사를 날리기도 했는데요 최근 오픈을 준비중인 불소투도 그렇지만 과금이 들킬까봐 무서워 플레이 영상은 숨기고 유명인들만 앞세워 홍보를 하는 모습이 게이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게임 광고는 반지입니다 반지는 게임 이름처럼 그 당시 큰 인기를 끌고 있던 영화 반지의 제왕 IP로 만들어진 모바일 RPG 게임이었는데요 게임사도 그렇게 큰 게임사는 아니었고 반지의 제왕에 나왔던 모델들은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광고도 그냥저냥한 광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광고를 보게 되면서 게이머들은 크게 당황했었는데요 반지 반지 반지 반지 무려 간달프 할아버지가 등장하면서 한국말로 반지를 외쳤습니다 사실 별거 없고 반지라는 단어를 외국인 배우가 어설픈 억양으로 발음한 것밖에 없었는데요 이게 이상하게 중독성이 있어 어린아이들이 벤지 벤지 하면서 따라했고 이게 입소문을 타면서 광고 효과를 크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고에 등장했던 배우는 실제 배우가 아니라 간달프를 닮은 외국 모델이었다고 하는데요 너무 싱크로율이 높아 아직까지도 간달프가 직접 광고에 출연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게임보다 유행어가 유명해지면서 다른 연예인들까지 등장시키면서 게임을 홍보했는데요 나나 무슨 게임 할거예요 반지 개그맨부터 아이돌까지 반지광고 영상은 짧지만 임팩트가 강해 아직도 저 어설픈 억양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번째로 소개할 게임 광고는 오버히트입니다. 네게임즈에서 제작한 턴제 수집형 RPG 게임으로 세븐나이츠 같은 모바일 게임을 좋아했던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이미 유명한 연예인들이 게임 광고에서 등장했던 시기라 웬만한 모델이 아니라면 크게 놀라지 않았었는데요. 오버히트에서 정말 작정을 하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거물급 모델을 캐스팅했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할 영웅들을 맞이하라 o v e h e a t 2002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을 자강까지 끌어올렸던 거스 히딩크의 등장이라니 광고를 지켜본 유저들은 형이 왜 거기서 나와라는 생각을 하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게임 광고는 아르카입니다 게임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중국발 양산형 MMORPG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광고로 엄청 유명했었는데요 영화 배우도 그리고 아이돌도 아닌 한국에서는 정말 쉽게 캐스팅이 불가능한 레전드 배우가 모델로 등장하면서 게이머들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형 알지? 지 한국에서 시미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었던 일본의 유명 AV배우 시미켄이 등장했었는데요 이 이해 불가능한 병막 광고를 본 유저들은 크게 당황했고 이런 기획을 하고 광고를 제작한 제작진은 물론 광고를 오케이하고 최종 승인한 게임사까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병막 광고를 제작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섯번째로 소개할 게임 광고는 클래시 오브 클랜입니다 슈퍼셀이 제작한 디펜스 장르의 게임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수 5억을 돌파한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었던 작품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만큼 전세계인들이 알수 있는 레전드 급 배우가 광고에 등장했었는데요 I don't know you, big buffet boy, 85, but if you think you can humiliate me and take my gold, think again. Oh, I am coming for you with lots of barbarians and dragons. I can't wait to destroy your village while you beg for mercy. But you will get no mercy. I will have my revenge. Liam, I've scum for Liam. Uh, over here. It's uh, Liam. I regret the day you crossed Angry Neeson 52. ANGRY NEESON! ANGRY NEESON 52! Oh. 이 광고 전에도 게임과 관련된 재치있는 광고들을 선보이며 기존 유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었는데 이번 광고에서 영화 테이큰의 주인공 리암 리슨까지 출연하면서 게임 광고에 정점을 찍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유명 배우만 앞세우는 광고가 아닌 게임과 관련된 이야기를 영화 테이큰과 연결시키면서 광고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극찬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광고를 통해 신규 유저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광고에 대한 효과도 크게 봤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할 게임 광고는 리니지2 레볼루션입니다. 리니지2 IP로 제작된 모바일 MMORPG 게임으로 리니지 형제들이 활약하기 전 기반을 다져주었던 작품인데요. 구글 플레이스토어 출시 첫날부터 최대 매출 1위를 달성하면서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게임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를 확장시키고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그 당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레전드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발탁하게 되는데요. 따라하는 거 정말 싫어지 때가. 지드래곤은 공중파 예능이나 광고에서도 캐스팅하기 어려운 연예인으로 손꼽혔었는데 게임 광고에 지드래곤이 등장했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크게 놀랐고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저런 거물급 연예인을 사용했는지 광고 비용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덟번째로 소개할 게임 광고는 V4입니다 네게임즈에서 개발한 모바일 MMORPG 게임으로 미니지처럼 확실한 IP는 없었지만 나름 괜찮은 게임성으로 많은 유저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네게임즈라는 회사가 오보이트를 시작으로 V4까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모델들을 캐스팅해 유저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이번에도 게임 광고에서 흔히 볼수 없었던 새로운 인물이 광고에 등장하면서 유저들을 즐겁게 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원의 분신 89종원입니다 네, 게임 하시느라고요 인터서버로 집합! 그 당시 요리 프로그램에 대한 인기도 많았었고 백종원 아저씨가 게임을 좋아한다는 이미지도 강해서 광고 모델로 캐스팅했다는 느낌이 강했었는데요 약간 병맛스러우면서도 재치있는 광고를 제작해 게이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게임 광고 모델 베스트 8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광고를 위해 정말 이런 사람까지 캐스팅했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연예인들이 게임 광고에 출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